안녕하세요. 어, 어이 어 이거 생채 만들려고두개 준비했네요. 이거를 얇게 좀 썰어 썰어 가지고 이거 왜, 왜 상했나 왜 이래. 봐봐요. 이렇게 했다. 이거, 이게 이게 청고기예요. 청고기 초보기. 이렇게 무치는 거는 청고기가 더 좋아. 깍두? 뭐야? <웃음> 나 이거 없네. 깜짝 놀랐네. 심하니까 <웃음> 아 오이 먹다가 목에 걸려 부렸네 <웃음>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잖아 <웃음> 아 맛있네 이거 그냥 먹으면 오이 그냥 먹으면 그냥 날걸라도 먹는데 그럼 맛있지 그럼 뭐든 뭐든 어? 이 채소고 뭐 이런건 다 몸에 좋은 성분들 다 갖고 있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우리가 몰라서 그래 소금으로 살짝 절거 줄게요 많이 뿌리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좀절궈 놓게라. 응. 하나, 우유 하나 벽에 붙어있어. 어어 응. 오이가 이렇게 절거졌네요. 여기다 물을 조금 붓고, 짜니까 그냥 하면, 짜야 돼. 그러면 꼬들꼬들하니요. 오이지, 그 절인 오이지처럼 꼬들꼬들하니, 오돌오돌하면서 맛있어. 이거는요 깨종쟁인데 이거 깨만 빠는게 아니라 마늘도 직석에서 이렇게 잘 빠져요 아, 조금만 내야 돼파 파도 넣고 아, 고추 다져서 우리 이거 도마 샀어요 먼저그 그냥 내가 냄비 올려놔가지고 냄비 자국 있어가지고 여기깨 깨도 넣고 설탕. 이거는 액젓. 조금만. 싱거우면 좀더 넣더라도. 고춧가루. 여기는 참기름 안 넣을 거예요. 참기름 넣으면 되는데, 식초 들어간 데는 될수 있으면 안 넣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치면 물이 안 나오고, 꼬독꼬독하니밥 먹어야겠다. 음. 응? 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음? 이거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밥 거기지네 됐어 딱 맞네 딱 맞아 아 맛있다 맛있지? 않 아삭아삭하니 맛있지 않아? 음. 오이 오이 생채무침이에요 이게 아삭아삭하니요 맛있어 그러라 음. 오늘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